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시험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것도 아니면 혹시 가장 기억에 남은 네, 그런 시험이 있으신지요? 저도 참 많은 시험들을 치렀지만 기억에 남는 세 가지만 뽑아보라고 하면 먼저는 가장 조금 오래되었지만 어릴 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때 네, 쳤던 배치고사가 네, 기억이 납니다 시골학교라서 반은 어차피 한 반밖에 없는데 왜 그런 시험을 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까지 공부를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보지 않았던 제가 순위에 들면 장학금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처음 목숨을 걸고 한번 공부해 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결과는 2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그 장학금으로 집에 인터넷 전용선을 제 스스로 깔게 되었습니다 물론 20명 중에 2등이었고 그 뒤로 다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구나 기억하는 수능 시험입니다 사실 저는 수능 이전에 수시라고 해서 미리 1차 합격을 하고 최저 등급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을 볼때 마치 그것이 내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뭔가 결전을 치르는 것 같은 그 분위기의 엄숙함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말할 수 없는 해방감에 친구들과 기쁨의 소리를 질렀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시험은 네, 합동층 목사님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관문 바로 강도사고시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네, 한 주간 따로 열심히 강도사고시를 공부할 수,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상 강도사고시에서 떨어진 우리 교회 교육자는 없었다고도 네, 굳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떨어진다면 핑계가 될수 없는 네, 그 시험을 앞두고 네, 반드시 붙어야 하는 시험이었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누구나 시험을 앞두거나 지나간 시험을 되돌아볼 때 네, 시험이 기쁘거나 설레거나 기다려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될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많은 시험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시험들을 통하여 지금의 나를 점검하고 이전보다 한층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함께 광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이 시험이 앞서와 같이 문제를 보고 정답을 적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의아한 내용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연결되는 부분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네, 놀랍게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네, 이끄셨다는 것에는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에게 찾아온 마귀는 그를 시험하여 유혹했고 네, 죄를 짓게 하고 인류를 네, 사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먼저 광야에서 마귀와 일전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패배한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꾸시고 거대한 영적, 전, 영적 승리의 서막을 올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맞이하는 시험들을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시험하고자 합니다.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당장 너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기 이전에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진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자주 찾아오는 영적 시험입니다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복을 받지 못하고 늘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적인 복,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할 때 쉽게 이런 시험에 빠지고 세상적인 복을 쫓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록하기를 이라고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신명기 8장 3절이 언급하는 떡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 먹을 만나 이외에 욕심으로 더 거둔 것이 썩어져 버린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사람이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거기에 취하면 믿음이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그저 성경의 방편으로 또내 필요를 채우는 데이용하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는 평행복문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므로 마귀의 이런 유혹을 이겨내라 하십니다 충분한 육체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말씀을 항상 충분히 섭취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떡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떡 안에서만 진짜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후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내게 주신 것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받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떡, 또 눈에 보이는 물질과 축복이 마치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만큼 위험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을 공급받아 영육간에 강건하며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주어진 광야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내게 절하라 다내 것이 되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이 모든 건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은 괜한 허풍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다 마귀의 힘인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그렇게 잠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께 순식간에 천의망국을 보여줬다고 라 말합니다 마귀는 무엇이든 힘들이지 않고 빠른 결과를 얻으려는 우리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빠르고 편한 지름길이 있다고 하며 그것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더 빠른 방법으로 주어진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무엇이라고 유혹했는지 혹시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께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빠르고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기,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한 번만 절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힘든 대가를 요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진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아무런 고난과 인내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빠르고 편한 지름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의 편한 대로 해석하고 교리를 세워 다른 길을 만들고는 그것을 편하게 누리자고 말합니다. 이런 비진리의 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경배는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영적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약해질 때 우리는 영적 저항력이 점점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피하고 지름길로 가라는 그 달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기가 절하라고 하는 것은 잠깐 고개를 끄덕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신에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마귀를 예배하게 되고 예배가 허물어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에게 장악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에 힘쓰는 사람,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정도를 걸으며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느리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조급하지 않고 묵묵히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끝내 승리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실 것이지만 그것을 지름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끝내 험한 십자가를 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름길이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진리의 정도를 걸으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영적으로 깨어 건강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구해줄 것이고 이 기적을 만민들이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높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얻는 스타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이라고 언급하며 이번엔 하나님을 힘입은 명예를 얻으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뭔가를 보여주며 인기와 명예를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 때문에 무리하면서까지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높은 곳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건물의 높은 위층일수록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높은 곳일수록 더 거세고 곧 교활한 마귀의 공격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 집사, 권사, 장로, 구역장, 목사가 될때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마귀의 공격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록되었으대라고 말하면서 시작된 본문 10절과 11절은 구약 10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 혹은 교회 안에 목회자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직분을 받은 집사 장로 권사와 같은 자들을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주시고 높여주실 것이라고 교묘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편집하여 교묘하게 사용한 것이지 진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이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뒤이어 나오는 10편 91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높아지려거나 스타가 되려고 뛰어내리려고 할까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나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소원과 명령을 들어주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더 높은 곳에서도 주저없이 뛰어내려겠지만 내 멋대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께 나를 받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 역시도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 있는 존재이기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결코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에 휘말려서 그가 내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귀를 심판하실 주님의 이름에 권위를 가지고 선포함으로 담대하게 물리쳐야 할줄 믿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드러나고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종이자 일꾼이라는 사명보다는 알아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이 올라오고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라는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용하는 존재가 아님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기를 힘쓰며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나를 드러내라는 이 마지, 마귀의 마지막 시험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며 오직 주인되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끝도 없는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뒤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걸어온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갑자기 뒤를 돌아 달려가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시험받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지 한 줄의 발자국밖에 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마다 시험이 찾아와 당신이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왜 당신은 저를 버리시고 떠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는 너를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며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금요붕의 성경세미나 중에 이지웅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앞서가고 길을 찾고 예비하는 것은 주로 종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귀의 의도적인 계략과 공격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이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마귀를 전쟁으로 전장으로 끊어내시고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그그 그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 속에서 수많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시험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역시 능히 시험을 이기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광야 속 역적 시험 속에서 나를 꽉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나의 앞장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오히려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고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없는 영적 시험을 늘 맞다뜨리는 우리에게 친히 앞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모든 시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꽉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시험을 이기는 기중한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히 앞서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맞이하는 모든 영적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다른 곳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과 을사랑 은혜를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